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프리드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어, 육개육개인데 어, 고추육개 간장육개 어, 여기는 불닭볶음면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 거는 사이다. m 나하마라이 بسم الله 오랜만에 먹으니까 불닭 불닭볶음면 매워요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육회는 전무님, 와이프 엄마가 사줬어요 사줬는데 한번 먹방 해보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